이제 이렇게 벗겨 쓰면 그니까 중반이야. <웃음> 망했어. 이거는 길을 가다 만난 오아시스라고 하는 거죠. 주황 오아시스라고. 어때? 그맛이야 마음이 어떠세요? 일단 지금 너무 행복한 건, 아줌마가 물 양을 을췄췄아서 아, 나. 바로 아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바로 들어 레디 딱으면 먹고, 딱 입에 들어. 우.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m u c h s g r <웃음> 다갑니다 갑시다. 갑니다고고 여기가 어디? 레오! 우리는 누구? 쌍쌍. 지금 아직 안 왔대. 응. 지금이면 우리가 더 빨리 걸거야 어. 1 2시1시 사이였는데. 응. 우리가 지금보다 빨리 왔어? 오케이. 걔네 차로 오잖아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? 어? <웃음> <피해를 좋아>. 헤헤헤 <웃음> 비 필요해 콜라 이만순 아.. 저희 비가 오고 있을 때 뭐하고 있었죠? 음료수사고 있었습니다 <웃음> 크랜베리아 <야>, 10초 남았어 <웃음> 스톱어 오케이 카메라 덥습니다 카메라 도우고 <웃음> <웃음> 카메라 덥습니다 <웃음> I 아 o n t 지금 야, 뒤에 있는 o n t 들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지 n o w I don't 스 템플라리오스에서 비아 o w I don't know. I d o 미틀렸습니다 말라빈틀어졌어 황천의 네, 곡 이거 축제가 24일날 밤에 시작해서 근데 24일날 밤이 약간 그 개막식 같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끝나는 거는 30날까지래 30날 그러니까 그게 러니까그 축제가 짧았으면은 버스 가기였는데 축제가 또 길어서 걸어서도 사실 축제 기간 안에 도착을 할 수가 있거든 okay. Can I buy bragas? Uh, t woman Woman? Yes uh, Oh my god, sorry Okay s <laughs> so, <laughs> how s call it? i a l o s Calzoncillos. Calzoncillos. Yes. Calzoncillos. Yes. Yes. But if you say bragas, <laughs> they will understand you. <laughs> <laughs> say bragas <it> for me. <laughs> okay, sorry. <laughs>